거울빛이 어둡거나 갑자기 흐려지는 꿈 배우자나 정부와의 불안에지 굳은 일을 치르게 된다. 거울 속에 거북이가 비치는 꿈 여신으로부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꿈 배우자나 정부에게 어떤 좋지 못한 말썽 내지 곤란 손실 등 굳은 일이 닥치게 된다. 거울 속에 도인과 성현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뜻밖의 크게 깨달음을 얻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받아 출세하게 된다. 거울 속에 백명이 비치는 꿈. 신으로부터 고귀한 복과 행운을 받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승소, 결제, 합의, 계약, 재물, 입신, 출세, 부귀 공명 등이 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탐탁지 않은 사람을 만나 불쾌해지거나 속상한 일을 체험한다. 거울 속에 산신 할아버지나 백발노인이 나타나는 꿈. 사회적 신분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는다. 행운의 길조이다. 거울 속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보이는 꿈. 부동산이나 아파트 추첨에 뽑혀 행운의 열쇠를 준다. 이사, 이전, 부동산 계약 등이 있다. 거울 속에 영롱한 옥이 비치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다.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거울 속에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한눈으로 빨려 들어오는 꿈. 무화공간에서 마음에 드는 애인을 낳게 된다. 거울 속에 일간신문이 펼쳐 보이는 꿈. 새로운 정보와 통뉴스를 듣게 된다. 지구촌의 소식을 한눈으로 끝으로 본다. 거울 속에 인꽃의 한 쌍이 보이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이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행운의 여신이 온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 등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꿈. 먼곳먼 날에 반가운 소식이 오며. 거울이 흐려지면 답답한 소식을 접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는 꿈. 중개인을 통해 일을 진행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중간에 끼고 일을 진행하게 된다. 직장인은 직장 문제로 고민할 일이 생기며 사업가는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검게 보이는 꿈. 우연히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 불쾌한 소식을 듣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맑게 보이는 꿈. 평소에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꿈.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젊고 예뻐 보이는 꿈. 새롭게 재기를 시작할 기회를 만나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꿈. 사고, 질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고생할 수 있다. 거울 속에서 돼지들이 튀어나오는 꿈. 뜻밖의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유통, 가공업에가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거울 속에 자신이 금관을 쓰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당대의 대관직을 얻고 입신 출세한다. 분야 최고의 지도자로서 조직의 혼을 창출해낸다. 승진, 당선, 합격, 결혼, 경사 등이 있다. 거울 속의한 물체가 비뚤어지는 꿈. 비정상적인 과정을 겪게 되어 어려움이 많다. 친한 사람이 관심을 한다. 거울 앞에서 벌거벗는 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고독하거나 다른 사정을 이야기하게 된다. 거울 보고 화장하는 꿈.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일거리. 마음 등을 변화시킬 일이 있게 된다. 임신 중이 여성이 이 꿈을 꾸면 여자아이를 출산한다. 거울 속에 자신의 눈매가 희미하게 보이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가족이나 친척이 질병 사고 등을 당할 수도 있다. 거울에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꿈. 배우자나 연인에게 온전코 안 좋은 일이 생겨 고생하게 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빛나지 않는 꿈. 매력음, 인기운의 저하를 암시한다. 거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이는 꿈. 친족간에 누군가. 또는 제3자의 동일시다. 거울에 자신을 여러 번 비춰보는 꿈. 어떤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서 매번 같은 일로 설득해야 할 일이 생긴다. 거울에 자신의 귀가 여러 개로 비지는 꿈.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충성스러운 부하를 얻게 된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여러 번 비춰보는 꿈.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온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 꿈. 중개소, 매개물, 소식통을 통해 반영되는 어떤 사람이다 일거리의 동일시다. 거울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보이는 꿈. 우연히 불쾌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 거울을 깨끗이 닦는 꿈. 현대 문명에 찌들고 오염된 사고와 관습을 말끔히 일소하고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전통적인 미풍양 속을 현실 감각에 맞게 재조명하게 된다. 수도, 참회반성 인격, 노력, 성공, 명예, 재물, 기쁨 등이 있다. 거울을 남에게 주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 불어말성일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거울을 보는 꿈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꿈 계획하거나 원하는 일을 이룰 방도가 없어 답답해한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꿈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일이 생긴다 거울을 실수로 깨뜨리는 꿈 진행 중인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거울을 얻거나 거울을 선물 받는 꿈 마음이 통하는 귀인을 만나 교류를 하거나 관심이 가는 이성을 만나게 교제를 시작한다. 거울을 얻고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는 꿈. 도량이 넓고 사교술이 능하며 세상의 가마를 줄 배우자나 자손을 얻게 된다. 거울을 우연히 죽는 꿈. 조만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거울을 일부러 깨는 꿈.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거나 신뢰할 만한 협조자가 생기게 된다. 거울이 깨지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 이별이나 불화. 말썽 등 좋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거울이 떨어지거나 저절로 깨지는 꿈. 진행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또는 친구와 사소한 언행으로 다투게 되거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지게 된다. 임산부는 유산할 위험이 있다. 거울이 어둡거나 흐린 꿈. 부부사이나 연인 사이에 불화가 생겨 심한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거울이 지저분해 보기 싫은 꿈.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결혼식장에서 거울을 보는 꿈. 예전에 사귀었던 이성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다. 깨끗한 거울을 보는 꿈.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성사되며 미혼자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만나게 된다. 깨지거나 금이 간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꿈.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부부나 연인 사이에 계속되는 다툼이나 불화로 힘들어한다. 반백이 된 머리를 거울에 비춰보이는 꿈. 객지에 있는 동기. 또는 아는 사람이 공경에 빠져있고 완전히 헤어져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뿌옇고 지저분한 거울을 보는 꿈.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새 거울을 구입하거나 가슴에 품는 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거나 착한 배우자감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된다. 안경을 쓰고 거울을 쳐다보는 꿈. 오리간만에 봉사가 눈을 뜨고 광명을 보게 된다. 착각 속에도 진실은 있다 말몸으로 거울을 보는 꿈 친한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거울을 몰래 훔쳐가거나 강제로 탈취하는 꿈 배우자 및 연인과 관련된 굳은 일이나 손실 또는 곤란한 사정 등 장애와 말성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거울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노는 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자본이나 방법을 찾게 되지만 신분을 도용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누군가에게 희롱당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울을 줍거나 얻는 꿈. 명성과 존경을 동시에 받게 된다. 미혼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 꿈. 반가운 사람이나 귀인이 찾아오거나 가족 중한 사람이 훌륭한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보고픈 사람, 협조자 등을 만나는 길몽이다.